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죠? 음. 우리 저 위대하신 사모님도 음. 옆에서 또 분발을 운발 발해요 음. 우리 음? 만한님, 만한님께서 이게 진짜 제가 신경이 예민하니까 잠들기 전에는 음. 먼저 자면은 내가 나와야 되거든요 안식구가 먼저 자면 음. 코를 보니까 저는 무업이 있어서 코를 골아서 무업까지 가지만 우리 안식구는 코를 걸지만 무업은 없다 음. 그러니까 막 음, 녹음까지 했어요 음. 아침에 들려줘요 이거 어저께 자녀가 고른 거였어요 무슨 돼지 소리가 나네 그지. <웃음> 그럼 자네꺼지, 소 자네, 내가 자네꺼를 해주면 그래서, 지난 일, 화요일 날 여기 올라올 때, 자네도 같이 오세요. 네. 응. 같이 오시고 들어봐야? 그럼요. 자네도 실감을 해. 그럼. 자네도 무업이 안한다는 보장이 없어. 아, 그럼요. 반드시 따라오죠.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오지요 서방 따라서 가. 가서 꼭 들으면 공부가 되는 거야. 이런 그럼요. 공부는 돈주고도 그래서, 강의도 못 듣는 거야. 음. 가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쳤구나. 그래서 홍 실장하고 먼저 소장님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더니 또코로롱코로롱코로롱코요롱 뭐야 이런 가지를 <웃음> 코로롱코로롱코로롱홍 실장이 와 이러면서 줘요 예. 선물을 주셨구나 선물을 주니까 해보고 하더니 <웃음> 응. 이제 조금씩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음. 네 지금까지 청풍소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이 별로다 그러면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